나쁘게 많아도 맨날 기억이 안나서 착한 어시신라고 했잖아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뭘사리의 <웃음> <웃음> <웃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혜리가 고쳐야 될 거. 엄마. 뭘? 혜리가 <웃음> 가고 싶은 데가 있나요? 나, 나, 나, 나. 있어요. 나, 어디요? 나, 나, 나. 있어요. 저는 아 나나. 네? 제수 가고 싶어요? 아, 엄마. 아니, 친구 집 가고 싶어. 친구 집? 어. 친구집도 가고 싶고 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음식? 응. 당근이요 당근이요? 그리고 혜리가 되고 싶은 게뭐자장래희망 커서 뭐 되고 싶어? 아니, 엄마 저는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어? 수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수의사 되고 싶어요 공주 수의사 되시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웃음> 공주야 수의사야 음.. 수의사 수의사는 땅콩이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 어. 맞아? 어. 그 이유도 있고? 어. 동물들을 치료해 주는... 비밀이야 비밀이야? 땅콩이한테 콩이한테 비밀이야? 비밀. 알았어 내 땅콩이 이미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같은데 멀리서 있어서 응? 귀가 아래여서 못 들은 거 같은데? 아 그래? 뭐, 다 귀여워 귀여워서 좋구나? 뭐야? 귀여워 음. 아, 봐 <웃음> 혜리 와와와와 해봐 <웃음> 엄마가 해 주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웃음> 아니, 어, 엄마가 해 주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아니 요리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짱이로리 <웃음> 여긴 어디인가 <웃음> 여기는 장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장애 <웃음> 위해. <웃음> 혜리는 엄마꺼야, 거야, 아빠꺼야? 거야? 엄마꺼야. 엄마꺼야? 응. 엄마 엄마 응. 아빠가 이거 보면겠다 그래도 엄마꺼야? 응. 아, 해리는 아빠꺼. 아, 해리는 아빠꺼야. 자, 그래. 혜리는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야? 음, 나는, 아, 딸기. 딸기. 아, 딸기가 딸기 제일 좋아?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응. 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와 물건. 해리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곳. 음. 엄마밖에 없어. <웃음> 해리야 해리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아니? 사랑? 응. 사랑이 뭐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고, 사랑이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야. 어. <웃음>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 어. 아,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구나. 어.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응. 응. 사랑이 그래. 그냥. 사랑해, 어. 뽀뽀 엄마도 사랑해. 응. 응. 엄마는 응. 이만큼 사랑태 해린 조금. <웃음> 해리한테 엄마는 어떤 존재인지. 존재가 뭐야? 어떤 사람이야? 엄마는 해리한테 무슨 의미야? 의미가 뭐야? 의미가 <웃음> 뭐야? <웃음> 해리는 해리는 아, 난 엄마 엄마가 어때? 응? 해리는 엄마가 어때? 엄마는 약간 장애리 모습 같다 장혜리 보는 거 같아? 응 엄마가 빨리 해주고 그리고 아빠는 설거지 해준 적 처음 하고 그 도와줘서 아 도와줘서? 응. 앞으로 아빠보고 많이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혜리 아빠한테 딱탁 남겨 아빠 설거지 자주 도와주세요 그래 <웃음> 나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힘들어서? 응, 빨리 말해, 말해, 말해봐. 말해. 아. 아, 아빠 영상 편지야. 설거지 열심히 해주세요. 하자. 아빠 요리랑 설거지랑 성성 손랑 빨래 해, 자주 해주세요. <웃음> 최고, 최고. 나봉. 나도. 나봉. 세리야, 언니 약, 응? 엄마 약속. 아니, 언니 약속. 어야지 언니 약속. 꼭. 꼭. 왜냐면 엄마 힘들게 안아서 갑자기 에 이렇게 싸워 이렇게 셋었잖아. 아, 테리가 이제 그러지 말기. 내야지. 네, 네. 우리 해리가 역시 첫째네. 엄마를 엄마. 생각해 주네. 고마워. <웃음> <웃음> 지금 머리의 의견은 엄마다? 아니면 해리의견이다 아, 엄마다, 어, 해리. 엄마다. 언니, 아, 엄마가 다엄마 아, 자를래? 그랬더니 언니. 해리가 오, 알았어 그랬잖아 언니. 소아에 대해서 되게 잘 알잖아 아, 소아가 갑자기 멈치면 불포하고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소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먹을 때마다 여기에서 이렇게 꼬드득꼬드득해서응가도나오는거야아 그런거야? 어 로또 번호 6개만 불러줘 숫자 진짜? 음, 하나 응둘셋넷 음? 음? 음. 다섯 와, 여섯 혜리 유치원에 좋아하는 음. 남자친구 있어 좋아하는 남..남자가 우리야? 아니 너는 여자 해 혜리는 언니가 좋아 오빠가 좋아? 음... 둘다 좋아? 아니 그럼. 엄마 어? 행복이란 뜻을 알아? 응 행복은 행복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는거 아 그런거구나 아, 난 뇌도 똑똑봤어 라고 혜리는 언제부터 엄마. 귀여웠어? 원래+ 원래 귀여웠어 혜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1호 보물 1호라고 하거든 제일 혜리한테 소중한 게 뭐야 엄마+ 엄마, 뭐,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엄마. 엄마+ 엄마가 이렇게 엄마+ 엄마 보물+ 엄마 보물인 줄 알았지 응 아빠, 아빠, 아빠. 엄마 집에서 제일 엄마가 보물이야 어. 양태이 자꾸 뽀뽀해달라고 그래. 나 음. 이만큼 뽀뽀할 거야. 양태리, 어! 음. 아니 음. 얼굴에 침 잔뜩 묻어놓고. 음. 엄마, 엄마, 괜찮아? 어. 엄마, 음. 제가... 응. 엄마 침안 묻어서 예뻤는데 아직도 예뻐 그래도. 아. 엄마. 고마워. 훈님 음.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기뻤어? 엄마 엄마랑 있는 게 자체가 기뻐? 어 엄마 왜냐면 엄마 없으면 음나 엄마 보고 싶거든 엄마 이렇게 생긴 음 엄마는 처음 봐서 <웃음> 아여뭐 엄마 몇번 있으셨나봐요? <웃음> 엄마는 너에게 엄마는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웃음> 처음이 뭐야? <웃음> 아니야 음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가장 가까운 안에 엄마 엄마랑 있을 때? 응너 엄마밖에 모르는구나 응. 장성택이라는 응. 삼촌이 응. 있는데 장성택? 장성? 장성택 장성? 시비아파트에다 오는 장성? 장성택이라는 삼촌이 있는데 응, 응. 장가 갈수 있을까? 응? 장가 갈수 있을까? 장가가 갈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응. 왜냐면 결혼할 수 있냐고 어. 멋져서 멋져서? 아 성택이 삼촌 멋있어? 어 성택이 삼촌 본적 없어도 느껴지는구나 아. 성택이 삼촌 어내도 보여 이렇게 카메라도 여기 조금 보여 보여? 엄마 눈으로 <웃음> 엄마 눈 하얀 안에 응 성택이 삼촌 해봐 성택이 삼촌 부끄러워 요정이나 아냐 야 아니 삼촌 결혼할 결혼하려면 결혼 축하드려요, 해마. 삼촌 결혼 축하드려요. <웃음> 사랑해요. 해리 담발머리로 자른 사진 보고 <웃음> 이 꽃돼지가 누구인고 그러셨어. 뭐 너무 똥똥 똥, 너무 싫어난 <웃음> 나보고 똥돼지라니. <웃음> 유가 장난 귀여운 표현이야. 그러면 그 말을 해주신 분이 유강님이거든. 유강님한테 한마디 해봐. 유강님 하면서. 유강님! 응.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공주인데요. 혜리는 <웃음> <웃음> 글씨 배우면 무슨 말부터 쓰고 싶어? 무슨 단어부터 쓰고 싶어? 엄마. 엄마라는 글? 응. 응. 누구야? 거기서 혜리랑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는 애가 누구야? 네. 아, 그거는 2번데. 엄마 찾아봐, 엄마. 어, 엄마? 응. 음음 애야? 응. 그럼 이건, 이건 할머니야? 무슨 <웃음> 할머니야? <웃음> <웃음> <댄풀> 엄마가 누굴까요? 알아맞춰보세요 띵동 네? 띵땡띵띵 <댄풀> <댄풀> <댄> 엄마다 엄마 엄마 네. 엄마가 내가 말해줬잖아 엄마 <댄풀> 여 누구가 엄마까요 근데 혜리 엄마는 닮지 않았어? 엄마 얘기때랑? 어 닮았어 그지 <댄풀> 닮았어 엄마 좋아서 <댄풀> 어 응, 이거 응, 잠깐만 응, 보여줄게 응, 잠깐만 응, 다른 아니야 똑바로 앉아야죠 장식이? 똑바로 앉으세요 네, 장혜리? 어? 장혜리, 장혜리 얘기 때사야어 봐봐 응응응응응응 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꿀꺽해 꿀꺽해 응 꿀꺽해 이놈아이놈아맛이 운다 꿀꺽 안하냐? 그럼 꿀꺽 안해도 혼나 빨리 이놈아이 전화 응 빨리 먹어 꿀까 빨리 또 앉아 전화해 빨리 꿀꺽해 <웃음> 아, 정말.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잠깐만. 아직. <웃음> 스톱. 이제 보실 준비 됐어요? 네. 네. 친구들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돌아왔어요. 그동 출발. <웃음> <웃음> 이거 뭐야? 김부각 먹는 거. 김부각 처음으로 먹어봤었어. 나 이거 맨날 먹어본 적 있잖아. 응 맞아. 나좀 먹었다. 그런데 처음 먹어. 나좀 거... 먹었다. 나. 맨날 먹어본 거야? 응 처음 먹어봤어. 아이다. 나 먹었다. 아이다. 그래? 응. 그래서 맛을. 응. 나 먹었다. 마, 알았어. 맛보, 맛보니 깜짝 놀라서 맛있었다고 그랬어. 응. 그리고 아기 내가 태어날 때어왜왜 왜 이렇게. 예쁜 보석 아기가 태어난거야 그랬어? <웃음> 어그 그랬? 이거 누구 손이야? 엄마 손 엄마 손? 응 아니 아니 엄마가 지금 만지고 있는 손어 그거 테리 손이지 테리 손? 응. 장애리손장애리야 <웃음> 테리야 테리 가짜도장애리다고 그러죠 이거봐 이걸로 분이 먹였었어 헤리 이렇게 바보 잘 먹었었는데 나도 먹어왜 <웃음> 왜 이렇게 태리하고 있었어? 나안 안가지고 어 이모야 이모 응 엄마 <웃음> <웃음> 엄마가 물어봤다 어?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 그랬는데 왜 고구마 이랬어? 엄마! <웃음> <웃음> 궁금한 게 있어 엄마! <웃음> 고구마! 엄마! 엄마! 다시 보여줄게 기억난데 어, 어땠어? 엄마 갯쪽에 있었을 때? 네하 어, 엄마 갯쪽에 있었을 때 어땠어? 네하리가 뭐라고 답었을까 잠깐만 뭐라고 답했을것같안 몰라 몰라? 응. 빵 있었대 빵이 있었대 있었는데, 엄마 쪽에네 응. <웃음> 내가 그때는 어려서 그런 거라고. 어. 그래서 잘 모르는 거야. 어, 그럼 들어보자. 뭐라고 했나? 어지 어찌 어찌 엄마 어속 어찌 었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어 어찌 아, 찌 어찌 어찌 어찌 아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엄마 뱃 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기억나는 어? 거 있어? 어 진짜? 뱃 속에 있을 때는 어. 이렇게 누워 있었고 응. 조금해서 물 속에 있었어. 물 속에 있었어? 응. 뭐 소리 들렸을 거 아니야? 소리? 응. 소리? 무슨 무슨 소리가 안 들렸었어? 엄마 불러 엄마가 보였고. 엄마... 보 어떻게 봐? 엄마 뱃 속에 있는데. 아니야 배꼽 배꼽에. 배꼽 보고 였어? 아. 어. 배꼽을 어떻게.. 배꼽이 보였어요? 엄마 배꼽이? 응, 엄마 배꼽이.. 우리.. 내 집이랑 가까웠거든? 아.. 그래? 응, 물속이 애기 집이야 어.. 그래? 어! 그래서.. 뭐, 뭐 했어? 너는? 응, 나는 그냥 자고 있었지.. 자.. 그래서. 자고 있었어? 어. 엄마.. 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 나, 나, 나, 나. 막.. 트, 그.. 딸꾹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꺽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어. 그다음에 이렇게 구록 소리가 어. 나서 딱꼭 하면 아, 어떻게 그랬어? 맞아, 맞아. 크르 소리 나서. 사실처럼 아. 꺽. 꾸르꾸르 소리 나고. 어. 기억 안 나지, 사실. 어. 진짜로? 어, 이거. 그고 그다음에 배 속에서는 이렇게 물이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 꿀꿀. 누워 있어. 응. 근데 그게 편했어? 응. 누워 있는 게? 응. 그러면 거기 빵도 먹고 그랬어? 응. 빵? 아니 그러면 뭐 먹었어? 확실히 응. 이렇게 백수관은 응. 음식이 없었어 음식이 없었어? 응. 그럼 뭘로 먹어? 배고프잖아 응.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 나오려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랬고 응.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됐어 마 응. 저번에 그래? 내가 뱃속에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내집에 놀러 왔더라 근데 음식물이어서 이렇게 녹아져 있었어 근데 너무 슬프다 엉엉 울고 있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울고 있었다고 왜 울었어? 와우+ 와우+ 와우. 우와우 <웃음> 그래? 리와우 물어볼까? 와 어,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 좁게 해서 너무 좁았좁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와우 우었우